인류 중에 인류 중에 제일 잘 살았다는 사람들이 다 사대성인들이죠. 그 사대성인들이 다 백수일 때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내셨죠. 뭐 하셨어요? 그분들은 자기 마음에서 자기 마음에서 진리로 탐진치의 마음을 제압하신 분들일 뿐입니다. 뜻하지 않게 백수가 되셔서 당, 당분간은 좀 백수로 지내야 할것 같다 하는 분들은 이 기회가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진정한 보살돌 닦으시고 일상에서 치열하게 지금 이 소시오들과 부대끼면서 또 육바람을 닦고 계신 분들은 일상에서 또또 또 다른 위대한 수행을 닦으시면서 날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날마다 날마다. 그래서 백수가 직업이 있고 그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백수분들 힘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이 보살도를 바로 닦으시면 여러분, 직업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속의 기준에선 중요하지만 제 관점에서는 백수 때 하던 일이나 지금 하는 일이나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백수일 때는 좌절하고 지금은 내가 잘 사는 것 같고 이게 웃기는 거 아닌가요? 저는 백수 때도 똑같이 사람들 모아놓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쉽게 깨달을까 연구해서 날마다 10명, 20명 모인 사람 붙잡고 계속 10년이고 떠들었습니다. 지금 15년째 떠들고 있는데 사람이 많아졌을 뿐인데 갑자기 저는 갑자기 수익이 나니까 저는 요즘은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과거의 백수 시절은 피폐했던 것 같고 전혀요. 전혀 저는 진짜로 제 주변에서 본 사람들을 할 거예요. 저는 조금 더 다름없이 살고 있어요. 그때나 지금. 통장에 잔고만 받겠죠. 그때는 막, 어우, 막 빠져나가는 게 무서워요. 출판사, 봉황동네 출판사 월급이 20만 원 들어왔어요. 20 들어오면 공과금 나가면 딱 사라집니다. 무섭더라고요. 빠져나간다는 것에 무서움을 느꼈어요. 들어오고 나가고, 내꺼 놓고, 무상하구나. 그냥 통장을 거쳐서 사라지는 거예요, 돈들이. 난한 달을 앞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럼 그때 하던 짓거리랑 지금 하던 짓거리가 다르냐? 다르지가 않은데 왜그는 내가 잘못 살았고 지금은 잘 사는 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백수분들한테 권하시는 게 갑자기 제가 또 백수만 제가 너무 탁히 을하는데 힘내시라고. 힘내시고 그냥 보살도를 닦으세요. 그럼 앞으로 영원히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 보살도 닦다 죽는다는 각오로. 닦으시다 보면 자명한 생각이 나실 거고 여러분 이 세상에 기여하는 방법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걸로 이 사회에서 또 당당하게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또 당당한 역할이에요. 지금 남들이 바쁠 때 여러분 빨리 하루 종일 탐진치와 싸우세요. 타노스 막을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으니까 싸우세요. 또 시간이 많다는 건요. 사색을 하고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많다는 건 복입니다. 생각을 잘 정리해서 홍범 14조를 가지고 여러분 삶을 완전히 한번 다시 기획해 보세요. 여러분은 위대한 존재가 되시고. 직장에 나가 계신 분들은 지금 실전에 뛰시니까 육바람을 더잘 쓰셔야죠. 실전에서는 한번 선택 잘못하면 여러분 밀리십니다. 후회 없는 선택을 하게 날마다 육바라미를 총동원해서 실전에서 또 싸우, 싸우시고 각자 또 조금 조금씩 맛이 달라요 싸우는 맛이 실전에서 싸우시는 분또 그런 더 시간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또 남들이 바쁜 사람들이 못 하는 거를 또 해내고 해내면서 서로 보살들끼리 협업해 간다면 이 땅에서는요 탐진치가 점점 물러가고 물러간다는 게탐진치는안 사라집니다. 다만 육바라밀을 육바라밀에 눌릴 거라는 거예요. 육바라밀에 제한만 되면 돼요. 탐진치는 없어질 게 아니라 육바라밀에 제한만 되면 돼요. 힘만 빠져주면 돼요.